아, 약은 끝. 드디어 집에서 푹잘수 있겠구만. 아유, 여보, 수고했어요. 오늘도 탱사원이 말썽을 부려서 말이야. 어후, 세스바다. 일처리를 그렇게 똑바로 못해서야 이 오래 할수 있겠어, 이거? 당신도 사원 때 많이 힘들어 했잖아. 당신이 그냥 이해해. 요즘 것들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 아빠의 신발 냄새 고소하니 찡이네 얘요르르 햇반 가져와 아빠 신발에 밥한 공기 넣어서 참기름 뿌리고 슥싹 비벼서 한 그릇 먹게 뭐 그렇게 아빠 신발 냄새가 좋아 아, 나도 좀 맡아보자. <웃음> <웃음> 나꼬쥬 <웃음> 나는 사실 콧구멍이 휴지 털덜 말해서 콧구멍 막은 건데. <웃음> 완전 짜증나. 완전 낚였어나 먼저 내방에 간다, 바위. <웃음> 짜증나. 야근하고 집에 예쁜 아내가 있으니까 그래도 힘이 나는 걸. 음. 아참 무슨 말을 하는 거야? 부끄럽게. 응? 우리 심심한데. 뽀뽀나 할까? 이 나가보니까 아무도 없던데 아무도 없다고? 그럼... 설마 누가 장난치는 거 아니야? 음... 음! 음! 또 왔다! 음... 도대체 누가 이런 장난을 치는 거야? 어이 거참! 차피면 가만히 안 둬? 진짜? 오, 오, 오! 누구야! <웃음> 눈앞에서 대기타다가 벨 누르면 바로 나간다 넌 죽었다 진심으로 걸리기만 해봐라 얼굴을 삶아버릴 테니까 음. 잠시 후 <웃음> 아... 빠 여기서 뭐해? 어... 벨티범아벨티범 잡으려다가 아이, 여기서 깜빡 잠들었네 음. 야, 여보 안 잤어? 아니 여기서 잠들어 버렸지 뭐야 아유 어쩐지 어제 내려가서 안 올라오더라니 잠도 안 자고 출근은 어떻게 하라고요? 아, 아, 어, 어, 출근. 아, 어, 벌써 아침이야? 아 어, 이거 큰일 났네. 그래요. 빨리 출근 준비해요. 아이고, 아직 벨트검 잡지도 못 했는데. 씨, 부네라. 너 아니냐? 리아야? 으, 으, 으, 으, 넌, 넌 어, 어, 어. 넌아. 넌 아닌가 보네. 으, 음. 으, 으, 음? 음? 어. 어. 응. 아, 잉대리 님. 안녕하세요. 으! 잉들이니 눈밑에 다크서클이 왜 이렇게 심하세요? 무슨 일 있으신가? 음, 아니, 눈치 없는 댕사원, 아, 그게 아니라, 어제 새벽 동안 누가 자꾸 배를 누르고 도망가는 거 있지. 아유. 음, 그렇군요. 도대체 범인이 누구일까? 음, 음 제가 볼땐 집에 아이들이 누른 게 아닐까요? 에 그게 무슨 소리야? 그시간에 애들이 다 집에서 잘 시간인데 새벽 2시였다고 에이 그런데 저희도 어렸을 때 재미로 벨트 했잖아요 애들 아니면 누를 사람이 없죠 에휴 그게 말이 되나? 아휴 탱사원은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그러니까 에이. 맨날 나나 나 부장님한테 혼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막 때려 맞추지 말고 빨리 일이나 하세 응? 일이나 해 나한테만 뭐라고 아휴 탱사원은 정말 눈치가 없다니까 아 도대체 누가 범인인 거야? 어우, 음, 아또 음. 벨티 범이냐? 아 모르겠다. 음, 이 녀석이 진짜 누구야? 누군데?! 어이! 제 어제부터 이러는 거야! 감 걸리기만 해봐라! 누구야? 누구야! 나와! 나와서 정정당당히 붙어! 어... 어... 없어... 없네... 어, 아주 빠른 녀석이야... 음... 5분 후... 넌 죽었어! 어... 어... 또 도망갔어, 또! 어, 도대체, 누구야! 어, 이젠 나, 못 참아. 녀석을 잡을 함정을 만들어야겠어. 여기가 우리 집 벨이니까, 요따가 설치를 하는 거지. 자, 가시를 설치하고, 빠질 수 있는, 함정블럭을 설치해 놓으면은, 벨티번이 왔다가, 와! 이렇게 빠지게 되는 거야. 음.. 넌 죽었다? 벨티봄? 이 녀석 벌리기만 해봐라 어? 아! 걸려들었구나! 아빠 빨리 살려줘요! 오호 오호라? 오호라! 우리 리아가 맨날 벨티했구나? 니가 범인이지? 아니에요 저 잠깐 잠안 났어 우리 망고.. 망고 어디 갔냐? 망고랑 같이 산책하고 오는 길이었다고요아 그렇구나 어 그래 그래 그래 니아가밤 길이 너무 잠이 안 와서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배를 계속 눌렀구나 아니라니까 <웃음> 아빠는 어. 왜 저를 못 믿어 야 음. 진심이야? 버려줘! 진심이야? 예 음. 알았어 꺼내줄게 잠깐 기다려봐 구독 니아야? 네 니아야 음... 네 니가 범인이 아니라면은 네 베리 또 울리겠지? 아이 저 아니라니까요 잘 보세요 베리 안 울린다면 네가 범인일 거야? 아니라니까요 다이어 음? 응? 진짜 울렸잖아 어이 또 어디 갔어? 호 도대체 누가 범인인 거야? 오늘은 꼭 밝히고 만다 CCTV를 여기다가 설치해 두고 우리 집 대문이 딱 보이니까 오케이. 카메라로 한번 우리 집 대문 한번 봐보자. 음 그래 누가 누르든지 한번 봐야겠다. 이 <웃음> 녀석이 지붕이로 어? 저건 요로로? 어? 어? 그랬구나 우리 딸 아들이 그랬던 거였구나 음 그래 그래 그래 음 그랬던 거였구나 어어어 어. 어. 어. 야! 어? 아! <웃음> 왜얘들아 내려와. 아빠가 CCTV로 다 확인했어? 어 너네 어잘 걸렸다 이거. 어제부터 벨티야 너네 녀석들이 너네들이구나? 응? 에, 에, 에, 에, 에? 저희 그런 적 없는데요? 안 그랬어요. 저 CCTV에 다 찍혔어요? 아하 찍으셨구나. 도대체 너네 왜 우리 집 벨티 하는 거야? 어, 우리 집 자식들인데? 그게 어 사실은요 야 우리 심장이 쫄깃쫄깃한 벨트 할까? 그러다가 혼나면 어떡해 음 그러면은 만만한 집 배를 누르자 그래? 어디가 좋을까? 음이 집은 우리 동네 경찰관 아저씨네 집이야 누르면 바로 잡힐 것 같은데 아 그러면은 이 집은 어때? 야! 이 집은 우리 선생님 집이잖아 절대 안돼 그래. 아이 따라와봐 다른 집으로 가자 응 음. 오! 이 집이 좋겠다 이 집이 정말 만만해 보여 아니 안돼 이 집은 내가 좋아하는 알자고빠 집이란 말이야 <웃음> 음 그렇다면 음이집 이 집이 좋다. 이 집이 정말 만만하네, 제일. 어, 이 집은 우리 집인데. 걸려도 덜 혼날 것 같은데. 음, <웃음> 그거 좋은데? 오늘 밤에 실행하자. 어, 그래, 얘들아 우리 집이 음. 제일 만만했다고. 네, 정말 만만한 게 저희 집밖에 없었어요. 아, <웃음> 어, 그래. 음, 과연 어, 그 소리가. 또 나올 수 있을까? 에? 뭐, 어떻게 하실건데 엄마, 뭐 만한데, 우리 집이 제일! 여보. 엄마, 어, 어, 안 돼. 여보, 엄마, 내려와봐. 어, 안 돼. 가 우리 돼. 엄마, 데 엄마, 안 돼. 엄마, 여보, 우리 집이 제일 만만해서 어, 우리 집을 우리 집만 어, 벨트했대. 어, 어, 어, 어? 아유, 그럴 수도 있지. 유리야, 그래, 리아야, 저기 화분 앞에 가서 서 볼래? 어, 네, 네, 네, 네, 너네 죽었다, 네, 너네 죽었다. 네, 너는 죽었다. 어? 저거 뭐야? 그래, 우리 집이 만만했구나. 그녀! 빠찔갓!! 바치거어어어어어어어아 <Negative> <Sarp 가="# beautiful> <웃음> <민치키>. <S Hence, TALIESIN>